닭가슴살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 뻑뻑해서. 뻑뻑하고 맛이 없으니까. 자, 근데 닭가슴살은 사실 뻑뻑하지 않아요. 맛없지 않아요. 닭가슴살을 맛있게 드시려면 어떻게 드셔야 되냐. 이 닭가슴살 그 딱딱한 걸 주물러 줍니다. 자, 돈가스 망치로 치지 않습니까? 비슷한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부드러워져요 정말 부드러워져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닭가슴살 돌리고 그릇을 덜면 어때요? 국물이 쪼르르르 흘러나오죠. 그 국물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정말 잘 넘어간 닭가슴살이 완성이 됐는데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두 자, 개의 식감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주무르지 않는 닭가슴살 지우개입니다 거의 지우개 아 근데 먹자마자 정말 힘이 턱턱 막힙니다 석탑 막혀요 정말 주무른 닭가슴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면 같아요, 면. 하나하나 찢어져 있는 게 정말 잘 넣어. 정말 잘넘어 부드럽게. 이 닭가슴살이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스를 들고 왔는데 양념치킨 소스입니다. 양념치킨 소스 이거 성분은 잘안 나와 있지만 이거 100% 다 당일 거고요. 당이란 건 결국 탄수화물입니다. <웃음> 케찹. 케찹인데 그냥 케찹이 아니에요. 오뚜기의 1 2분의 1 하프 케찹입니다. 자, 1 2분의 1이라는 뜻은 당분이 반으로 줄어든 거란 뜻이죠. 먹어봐도 반이나 다 들어간 거나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1 2분의 1 하프 케찹으로 케찹을 드시려면 1 2분의 1로 드시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소스 일단 추천드렸고요. 어, 스리라차 핫 칠리 시즈닝인데요. 되게 매콤하고 어... 가공된 맛이 아니라 고춧가루 그대로의 맛이 난, 나는 스리라차 하칠리 시즈닝 자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건 많은 빌더들도 이미 드시고 계신 되게 유명한 제품이고요. 100g당 칼로리 80kcal입니다.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이 알싸한 이 매콤함이 닭가슴살의 비린 맛을 꽉 잡아줍니다. 정말 꽉 잡아줘요. 그래서 스리라차 맛도 있고 어, 당도 좀 적고 칼로리도 좀 적어서 정말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후추는 왜 가져왔냐. 자, 지금 샐러드가 준비가 안돼 있는데 샐러드랑 요주물은 닭가슴살을 버무린 후에 후추 같이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신 분들 후추 꼭 참고해 주세요. 후추는 또 흑후추 100%라서 당이 들어가지도 않고 칼로리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또 준비한 게 발사믹들 좋아하실 거예요, 발사믹. 근데 발사믹은 기본적으로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칼로리가 높은 편인데 이 발사믹 식, 식초는 발사믹에 어느 정도 새콤함이 나면서 지방도 없기 때문에 되게 새콤한 그 향을 느끼시면서 샐러드에 맛있게 버무려 드실 수 있으세요. 이거 닭가슴살. 못 먹겠다 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요즘에 뭐가 많아요? 소세지. 어? 닭가슴살 슬라이스, 뭐 수비드 용법 엄청 많잖아요. 아시딱부터 시작해서 내내 아 내내 아니죠. 굿네, 뭐 닭가슴살, 허닭 여기 있죠? 마이다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제가 정말 제일 추천드리는 건,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맛도 그렇고 가성비도 그렇습니다.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마이다오리지날 닭가슴살 소세지 추천드립니다. 마이다 다른 닭가슴살 소세지보다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자, 오리지널이 영양 성분이 되게 좋아요. 단백질, 단백질은 20g이고 탄수화물, 지방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소세지들에 비해서 정말 적은 편이에요. 다음에 또마이다에 어, 슬라이스 그 치킨이 있어요. 슬라이스 닭가슴살이 있는데 갈릭 한번 드셔 보세요. 갈릭도 정말 여기 띄워 드릴게요. 갈릭도 정말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맛도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닭감치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지방. 우리 지방을 책임질 건 뭐냐.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죠. 아보카도 슬라이스입니다. 아보카도 다있습인데 아이스크림처럼 되게 맛있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보카도 추천드릴게요. 이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다팔 거예요. 이건 500g인데 5,000원 정도 합니다, 5,000원. 자, 그다음에 자, 1kg짜리의 이 냉동 블루베리인데 이 냉동 블루베리 1kg인데 얼마냐?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래서 단게 땡긴다 초콜릿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블루베리, 향산화제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에도 정말 좋고요 제가 어, 닭가슴살을, 생 닭가슴살을 구워먹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구우면 뻑뻑하고 별로 맛도 없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훈제 닭가슴살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해동해서 그냥 바로 먹어도 되고요 혹은 전자레인지 1분만 딱 돌려서 바로 드실 수 있으십니다. 어, 닭가슴살을 주무른 것과 주무르지 않은 것에 대한 식감 차이 제가 제대로 알려드렸는데 정말 라면처럼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닭가슴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